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님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의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부럽게 되어진 것을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어렵게 되어진 자들은 주 안에서 평강을 누립니다 평강을 누리는 자들은 성령의 열매로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이 말씀 가운데 핵심적인 말씀은 평강이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히브리 말로 우리가 잘 아는 샬롬이라 그렇게 말씀하는데 이 샬롬은 구약교회의 성도들이 일반적으로 만나는 인사의 말씀이 되기도 하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실 때마다 샬롬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고 구원함을 받은 성도들은 샬롬의 삶을 살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당하는 것은 살론보다도 근심 하는일 염려하는 일 낙심하는 일이 많습니다 낙심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는 일로 인하여서 우리의 평화를 뺏어갈 때가 많습니다. 뺏길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특별히 이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14장 27절에 보면 세상이 줄수 없는 평강을 주신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평강을 주신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에 믿으라고 하는 요 말씀은 두 가지 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구원 받을 때 그것을 우리가 구원의 믿음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믿고 나면 더 이상 믿을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니고 믿고 난 다음에 계속적으로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굳이 구별하면 신뢰한다. 그래서 believe and trust. 우리가 하나님을 구주로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날마다 의지하고 신뢰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4절에 보면 자기 아들의 병을 고치러 나왔던 아버지가 할수 있거든 내 아들 좀 고쳐 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할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말하니까 이 아버지가 답변하기를 예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해놓고 뚱딴지 같이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믿습니다. 고할 때에 그거는 belief 하나님을 믿는 것을 말하고 그 다음에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하는 것은 trust trust in God 하나님을 신뢰하게 해달라 그래서 이것을 바울은 앞에 부분을 강조하고 야고보는 뒤에 부분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믿는다고 할 때에 belief 그리고 trust 그래서 우리는 다 믿은 사람들이니까 우리의 남은 생에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을 믿던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여러분 남은 생에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근심은 가만히 두면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고 발전을 합니다. 어떻게 발전하냐? 염려로 발전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계시의 말씀을 주실 때 오늘 여기 기록하기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염려하지 않는 방법으로 여러 가지 기도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 간구 구함 그리고 아뢰라 이다 기도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염려를 극복하는 것은 기도입니다. 염려가 될 때마다 엎드려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십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좀 3시쯤 일어나 가지고 기도하고 한 5시쯤 돼서 찬송가를 한 스무 장 부르는데, 찬송가 부르는 가운데 잡념이 탁 들어오고 탁 들어오고, 하나님, 내가 지금 찬송을 하고 있는데, 이 잡념, 이 마귀가 이놈이 내가 막 나를 어제입니다. 그러다가 딱 찬송을 멈추고, 하나님, 이 모든 잡념들을 물리주십시오. 하니가 즉시 사라져 버려요. 아유, 어떻게 보면 거짓말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염려스러운 일이 있을 때에 염려하지 말고 무조건 기도하라. 그러면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평강이, 샬롬이 너희를 지배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 염려는 가만히 두면 또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고 또 발전합니다. 어디로 발전하느냐? 낙심으로 발전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누가 음 18장 1절로 8절에 보면 낙심하지 말고 항상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마지막 8절 끝날 때에 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냐면 은 내가 올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기도는 하기는 하는데 믿는 사람이 적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낙심을 극복하는 데에는 기도할 뿐만 아니라 또 역시 믿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면 밤낮 부르짖는 성도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 여러분, 밤낮 기도한다는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인터넷 보험 방송이 500몇 헤넷지에 오늘 522에 이거 굉장한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정기적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정기적으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적으로도 기도할 때에 어떤 분들은 낮 12시 어떤 분들은 밤 10시 뭐 이렇게 정해놓고 기도하는 분들이 있는데 바울, 베드로는 낮 12시 정해놓고 기도할 때 결국 고넬료를 만나서 이방선교의 문이 열리는 기독교 역사의 일대 변혁이 일어나는 역사가 나타난 것을 사도행전 10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낙심되는 일이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말고 그리고 기도한 대로 될 줄로 믿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그대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보면 너희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그대로 되리라. 저는 지금까지 살아온 가운데 기도하고 믿은 다음에 체험한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걸 얘기하려면 오늘 여러분 집에 돌아가지 못할 거예요. 지난번에 와서 할때저 이란에서 일어났던 일한 가지 말씀을 한 적이 있는데 믿고 기도한 것대로 믿으면 하나님께서 로마서 8장 28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도록 꼭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근심에서 염려로, 염려에서 낙심으로 발전하는데 그 낙심에서 끝나지 않으면 그 다음에는 제가 경험한 대로는 영육의 죽음입니다. 염려하고 근심하고 그 다음에 근심이 염려로 가고 염려가 낙심으로 가면 죽음이 옵니다. 영적인 죽음도 오고 혹은 육적인 죽음도 옵니다. 우리 교단에 유명한 목사님 계셨습니다. 세아참배 반대하기 위해서 감옥에서 5년 동안 지나기도 하셨습니다. 그때는 그분이 전도사 시절인데 그런데 그 사모님이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사모님이 세상을 떠날 때그 집에 큰 딸이 10대였는데,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고 난 다음에 굉장히 마음에 근심이 몰려왔습니다. 이 모녀라고 하는 것은, 이걸 제가 경험해보니까 특별해요. 모녀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딸 없는 어머니는 슬프다는 말도 했죠. 모녀가. 그런데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니까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근심하는 중에 이게 자기 장래가 염려가 되었습니다. 자기 장래를 생각해 보니까 자또 새어머니가 들어오고 새어머니도 믿음이 좋은 분이었지만 이 마음이 잘안 통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앞으로 어떻게 되나? 낙심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낙심 가운데 자기 어머니만 생각하고 생각하는 어머니만 생각하는데 어느 날밤 꿈을 딱 꾸는데, 어머니가 나타나셨어요. 그런데 이는 여러분, 이런 꿈은 개꿈입니다. 천국 의 간분이 나타납니다. 천국 간분이 나타나는 것은 개꿈이 올시다 그런데 그 어머니가 하는 말이, 야야, 아무 날, 아무 시에 내가 너를 데리러 오겠다. 잠을 다 깼어요. 이건 마귀의 장난이라고 생각해야 될 건데, 믿어버렸어, 이 딸이. 그런데 나는 아무날 아무 시에 죽는다. 아빠, 나는 아무날 아무 시에 죽습니다. 어머니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야단을 쳐도 그 뜻을 변치 않았어요. 그래서 그런데 고난에 그 죽었습니다. 꿈이 용합니까? 아니 옳시다. 악한 사탄 마귀의 시험이 옳시다. 제가 그... 사건을 보면서 야 근심에서 염려로 염려에서 낙심으로 발전할 때 3단계를 거칠 동안에 멈추지 않고 나가니까 그분이 어떻게 됐다는 것은 제가 단언적으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세상을 떠나니까 그 목사님이 평생에 그 가슴에 그것이 멍이 되었습니다. 목회할 때에도. 우리 예수님께서 이세 가지에 대해서 특별히 말씀을 하셨는데 이 하신 말씀을 보면 처음에는 염려가 될 때, 에 근심이 될 때에 믿으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염려가 될 때에 기도하라 말씀하시고 낙심이 될때종합해서 기도하고 믿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역시, 이와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이것을 가르쳐서, 혹 신학자들이 이름을 붙이기를, 믿음의 응답 공식이라, 그렇게 말해요. 믿음의 응답 공식은 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믿는 성도가, 믿는 성도가 기도하고, 기도한 것이 그대로 될 줄로 믿고, 그 다음에 그것이 이루어진 줄로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신명기 6장에 보면 수수감사절에 초막절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명령하시기를 이런 명령을 하십니다. 복 받은 것을 인하여서도 빈손으로 오지 말고 감사하고 그 다음에 복 받을 것을 인하여서 감사하라. 저는 그걸 가르쳐서 선불감사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선불감사 간정을 어느 장로님방한 들어보니까 자 하나님 내년에 는 내가 사업이 잘 돼서 11조를 매월 100만, 어, 이 100만 원이 지금은 별로 안 크지만 지금 4 50년 전에 100만 원은 컸어요. 100만 원 헌금하겠습니다. 그런데 아이 사람이 몇끼리 탁 트여가지고 매월 100만 원 11조 하게 하세요. 그러니까 이분은 <웃음> 그해 마지막 달에 결심을 하고 이럴 때부터 시행했는데 그 해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제가 미국 올때 그분이 나에게 관주 성경 종을 하나 사 주었어요. 그런데 그 간증을 제가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우리가 상상을 뛰어넘게 아, 선불 감사도 있구나. 그런데 이 선불 감사가요 세상 사람이 투자하듯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실 줄로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게그 시민교수에서 말씀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선불감사를 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기도를 끝낼 때에 감사함으로 아래라. 그래야 평강의 하나님이 네 마음을 지배할 것이다. 이것은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우리가 감사로 기도를 끝내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평강을 주십니다. 아마 우리 서당노님네 분은 이런 경험을 많이 하셨을 줄로 생각합니다. 기도하는 분들은 이런 것을 경험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앞이 태산 같은데 마음은 평안하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여기는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말씀하고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보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도 끝은 감사로 끝납니다. 기도와 아, 네. 도고와 어, 강구와 그리고 감사로 하라. 위정자들을 위해서 지도자들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도 끝날 때는 감사로 끝내라.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많은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그렇게 하실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 네. 제가 목회할 때에 중학교 3학년 여학생이 있었는데 이 야학생은 부모가 아버지는 잘안 나오고 어머니는 어잘 나와서 건사까지된부인데 주일마다 감사한 금을 드려요. 그래서 감사 제물을강 보니까 내친구아무흑의 할머니가 아픈데 하나님 고칠 줄 믿고 감사합니다. 아무의 친구가 한국 간다는데 잘 다녀오게 할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이 동네 감사를 이야기해 우리 그래서 이름이 났어요. 그 아이가. 동네 감사를 다 해요. 그 믿음이 참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딸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을 보고 제가 목사로서 부끄러움도 느끼고 감사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서 6장 10, 아,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 있을 때에 그 황제가 큰 우상을 만들고 여기에 전하지 않아니 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을 것이다. 다니엘은 집으로 돌아와 가지고 예전에 하는 그대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끌고 간절히 기도하고 그 다음에 감사하였더라. 아멘. 지금 사자굴에 던져야 될 수밖에 없는 운명이 앞에 닥쳤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감사하였더라. 그런데 그장 뒤에 나가보면 사자굴에 던짐을 받았을 때에 전혀 해침을 받지 않고 구원함을 받고 오히려 그를 던진 자들이 사자굴에서 죽음을 당하는 그런 하나님 앞에서 승리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이 추수감사절 달에 우리 사랑하는 우리 동력자들께서 모든 기도를 드릴 때에 감사함으로 드리면 내년 추수감사들에 감사할 제목이 많을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아멘. 감사함으로 아래라.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샬롬의 생활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이루어지고 기도한 대로 믿을 때 이루어지고 믿은 것을 감사할 때에 우리의 삶은 항상 샬롬의 삶이 되어줄 줄로 확실하 믿습니다. 아, 네. 우리 인터넷 보험 방송과 미주선교신문과 우리 중앙일보와 우리 김 목사가 수고하는 이 모든 사역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고 믿고 감사한 이것은 우리 필라델피아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인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